추워요. 응, 너무 추워요. 어. 원장님다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도대체 얼마나 뽑은 거야?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잘 받고겠습니다. 나 둘, 셋. 흠. <웃음> <웃음> <응>. 자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저는 서울에 사는 편채은이라고 합니다. 저는 팔 지방흡입하려고 여기 지원하게 됐습니다. 이제 저희 학과가 꽈복이 있는데 꽈복을 입으면 팔 있는 데가 조금 웃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가슴 있는 데가 좀안 맞는다고 하면 저는 가슴은 괜찮은데 팔 있는 데가 조금 안 맞아요. 어 그러면 입을 때 괜찮아요. 어, 들어오는 간에좀 이렇게 팔 올리고 굽히고 이런 게 잘... <웃음> 제가 입시했던 그 몸으로 치수를 재서 가지고 그때보다 지금 한 13kg 그 정도 쪄 가지고 그때 스트레스 때문에. 20살 됐으니까 이제 술 먹고 애들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서 막 많이 먹고 해가지고 살 쪘어요. <웃음> 저희 학과가 꽈복을 입는 그런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입을 때 이제 친구들이 다 사진을 찍고 이러잖아요. 저는 제 팔만 우선 막파요 그러면 제 팔만 엄청 크고 다른 친구도 말르고 예쁘고 길고 우선 길고 말랐어요. 저는 길고 두꺼워요. 어, 그럼 이제 제팔막 보정하고. 네, 친한 몇 명한테만. 뭐야? 말 보고 싶다고. 와 어. 친구들이랑. 사진 찍어서 우선 보정 안 하는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. 다음에 팔 움직이기. 응, 팔 움직이기? 꽈복 <웃음> 입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안 됐는데. 어때요? 진짜요? 뭔가 할 거니까 좀떨리요 빨리 하고 싶어요. 친구들한테 한번 해요 얘들아 나도 이제 까보입고 너네처럼 만지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좀 실감이 나요 네. 옆구리 있는 데까지 다 젖는데 음. 생각보다 커요 몸이 네. <웃음> 자 이제 수술하러 가요 아저 너무 떨려요 <웃음> 자 바이바이 <웃음> 잘하 가요 <웃음> 걷게요 어때요? 괜찮았어요? 아, 무슨 꿈 조금 안 됐다. 안 됐다. 안어요 조금 안됐는데 언제 잠지도 몰라요 발에다가 됐다. 도자다발에다안 됐다. 안 됐다. 안 됐다. 안 됐다. 안됐 양수건이 서 6, 6, 3, 마이고약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안았거든요 그래서 채은님 물어보길래 자는지 물어보고 봤는데 네이랬더니 아, 아직 안 주무시네? 이, 이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러고.. 눈 뜨니까 회복실이.. 8 지금 어떤 상태야? 모래주머니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그러왔네요 소주 한병 한 정도 마시고 팔 대고서 한5 시간 정도 주무신 것같팔 저리저리 돼가지고 피한통 해서 숙소 끝나고 한 시간 정도 잔것 같은데. 그략그 정도 됐 네, 잤어요? 잠을 시간. 안 깼었어요 그때? 어. 안 깼다고. 근데 저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제가.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초치한 적은 처음일 거예요. 얼굴이 하게. 응. 얼굴이 하얗다니까?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이 많이 뽑았는데. 많이 아, 뽑았대요? <웃음> 응. 얼마 <웃음> 아, <이거> 안 뽑았대요?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했는데, 이제 비키니 입고 다닐 텐데. 아직 배 때는 안 <웃음> 돼.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추워요. 아유. 군 관리받으니까 어때요? 복수인데 얇아진 거 보이고 원장님께서 2000시십 같다고. <웃음> 2000시시면 도대체 얼마것도 먹은 거야안녕하십니까 파이 지방흡입을 한 편체입니다. 채 제가 파이 지방흡입을 한지 이제 한달 정도가 됐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 학과에서 입는 과복을 입을때도 막되꽉 끼고 이런 느낌 없이 잘 입고 다니고 친구들도 팔이 되게 얇아졌다고 많이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. 저는 현재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고 정말 하길 잘한 것 같아요. 네. 보면은 이제 딱 붙였을때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살이 없어진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아직은 바보는 좀 있는데 이게 점점 병원에서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음, 그리고 그런 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후기 영상에서 봐요 안녕 나중에 사진 보내줘요 맞지 않은 거 버킷리스트 했으니까 사진 찍고 는거 제가 파일 지방화입 판지 이제 한 3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제가 지방읍비를 하기 전에 그꽈복에 자켓을 입고 팔을 못 올린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팔도 굽어지고 이제 만세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친구가 찍어주고 있는데 되게 흐뭇하게 봐주고 있네요 완전 잘 됩니다 그리고 잘된것 같죠? 네 너무 잘된것 같아요 <웃음> 네 감사합니다